웹 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그리드 뷰의 set row status visible 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 함수를 사용하면 row status visible 속성 값을 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. 사용 예입니다. set row status visible 함수의 파라미터로 설정할 속성 값을 지정하십시오. 사용 예입니다. 그리드 뷰입니다. 그리드 뷰의 row status visible 속성 값은 현재 true로 설정되어 있습니다. 글리드뷰 상단에는 두 개의 트리거가 있습니다. 첫 번째 트리거를 클릭하면 로우 스테터스비잡을 속성 값을 펄스로 변경합니다. 두 번째 트리거를 클릭하면 트루로 변경합니다.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. 로우 스테터스비잡을 속성이 트루이기 때문에 행의 상태를 보여주는 컬럼이 표시됩니다. 첫 번째 트리거를 클릭하면 행 상태 컬럼이 사라집니다. 두 번째 트리거를 클릭하면 행 상태 컬럼이 다시 표시됩니다.